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국기부터 어, 신명기까지 어, 저희가 개략적인그 내용들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어,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국기를 볼텐데 어,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 이 성경 개관하는 목적은 한번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통독을 할 의도로 제가 수업을 이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중요 부분은 여러분 성경책을 하나 마련하셔가지고요. 빨간거나 파란 펜으로 중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어, 또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어, 성경책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출애국기를 읽지 않으셨다면 오늘 수업이 끝나시면 출애국기를 쭉 한번 읽어보시고 수업 진행 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체크를 해서 다음에 또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이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 주요 부분을 한번 쭉 점검을 해보면요. 이 IS가 이스라엘의 약자입니다. 그 이슬람 스테이트가 아니고요. <웃음> 예, 이스라엘의 이제 국가 탄생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창세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다 약속했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이제 최애국기 1장 5절을 여러분 잠시 보면 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곱에 있더라 어,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대략 어 대략 지금 여러분 말씀로 모두 70여 명이 어 지금 애국으로 내려갔죠. 근데 치료기 38장에 보면은 남자 20세 이상 정말 그 장정만 60만이니까 우리가 노인 부녀자까지 다 합치면 200만 내지 300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민족을 이제 이루어버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모세가 여러분, 그세 가지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죠.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자, 모세가 지금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냐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I am, 내 e t I am. 나는 나다. 여호와의 이름이죠. 아,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지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대답을 하셨죠. 자, 그럼 세 번째로,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세가 이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세 가지 질문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꼭 던져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그, 언약책을 구원받으러 율법이라고 썼는데, 자, 보면은, 자 이제 창세기 어,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올 때부터 제3월 어, 신해광에는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3개월 만에 신해광에 도착을 하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체결되고 6절에 보면 너희가 19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가 내게 네. 네.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예, 이 말씀을 하셨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계승이 되는데요. 일단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온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신해산에서 하신 말씀이었죠. 어,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니까 꼭 여러분이 노트 필기를 좀 성경책에 체크를 해 놓으세요. 자, 지금, 지금 여기 6월, 네 번째 언약의 피인데, 저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떤 거죠? 우리를, 우리에게 뭘 주죠? 죄사함을 주는 거죠. 예. 우리에게,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자, 그게 예수의 보혈의 피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그 보혈의 피의 의지에서 우리가 이제 죄상을 받았죠. 회개함으로 죄상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제이 지금 이제 언약의 피라고 우리가 언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구약을 항상 우리 신약의 예표죠. 예표. 예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그 구약을 바라볼 때는 신약에 있을 일들은 미리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그냥 제가 떡의 언약이라고 써놨는데요. 자 아주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자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어, 제가 지금 자 지금 이제 아주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자 여기 이제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가 이제 한 번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좀 의미로 보면 바로는 누구를 상징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단 마귀를 상징할 수 있죠. 자, 출애국은 무슨 의미예요?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가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고요. 두 번째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제 전투 준비를 하한 사명을 위해 준비를 한 거죠. 그렇죠? 아직 바로 들어가기에는 가난한 족속들의 상대가 안되니까 40년간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킨 거고, 다음에, 요단강은 어떤 의미가 있죠? 뭐,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백성 분들도 계시지만, 요단강은 우리가 사명을 갖고, 받고, 이제 전투하러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그, 좀, 이 부분을 좀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자, 여기 보면, 중요 부분을 좀 볼게요. 19장 5절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 읽죠. 중요하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다 다 내게 속하였으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되고 너희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제목과는 관련을 <웃음>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냐면, 우리가 그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했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된다며 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말씀도 안 지키는데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말씀도 안 지킨다면 이건 적용될 리가 없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 거죠. 그러면 축복해 주시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자, 여기 이제 이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지켜 행하게 하라, 세상 끝에 너희와 함께 하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제자를 사물한 게 굉장히, 주, 주, 제자를 사물한 게 동사고, 나머지는, 다, 나머지 우리가 볼수 있는 동, 부, 동사는 다 분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근데 이제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될까요? 말씀을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가 제자를 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아마도 요셉이 또 요셉 가족이 야곱을 포함한 야곱의 전체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왔을 때는 아마도 15왕조 정도 된것 같아요. 15왕조 그러니까 힉소스 민족이 통치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애굽한 시기는 어 대략 기원전 1500년경입니다. 이때는 이집트 18왕조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이때는 이집트 민족이 지금 통치를 한 시기였습니다. 지금 보면 어, 출애기 1장 7절을 보면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자 보면 이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는 아마 이집트 왕조 테베에서 일어났던 1 8왕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북쪽에는 히타이트 고왕국이 있었어요. 여기는 여기 바벨론 멸망은 구 바벨로니아 제국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어, 그 히타이트 고왕국을 좀 멸했던 게 미탄니 그 옆에는 미탄니 왕국이 멸했고, 자그 후에 이제 히타이트 신왕국이 있었고 그와 좀그 후에 바로 아시리아가 이제 수립이 됩니다. 그때 이제 이집트에는 지금 보면 18왕조가 있었고 이 이상하게 이이 왕들 이름을 보면 출애국 금방 시기를 보니까 투트모세라는 이름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2세 하셉수트 여왕 투트모세 3세 아메노테 2세 투트모세 4세 이 모세라는 이름들이 좀 있네요 흥미롭게도 자 그래서 아마 이 금방에 출애국을 하지 않았냐 어, 생각이 들고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이제 야고 그 애국 이집트의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들이 매니저는 아니었지만 노동 현장에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이제 민족 수가 많아지니까. 바로가 위협을 느꼈지만 제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제거해 버리면 당장 도시건 설이나 곡식 생산이 중단되니까 그들을 제거할 수 없었어요. 자, 이건 말세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생산적인 생산하는 일에 담당을 하면 우리가 이제 기술을 가지고 그런 생산에 관계된 일을 하면 아무리 어 바로와 같은 마지막에 절대정권이 쓴다 할지라도 우리를 쉽게 제거하지 를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큰 영적인 의미가 있긴 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출애굽 시기에 지금 18왕조는 거의 가나안의 가사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출입까지 아마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금 가나안 북쪽에는 히타이트나 미탄니 정도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할 때 보면 저희가 가난으로 직접 진격을 못했던 게 아마도 애굽의 군대가 가사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진격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돌아서 아마 홍해를 건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이제, 여러분, 그, 이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모세가, 이제, 뭐, 이건 좀 늘린 숫자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분은 4차까지 있다. 어떤 분은 8차까지 있다. 했는데, 한번 8차로 잡고 한번 설명을 좀 해보면요. 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인데, 자, 여기 보면 19장. 20장, 24장, 32장, 34장 이렇게 있는데 자, 보면 신의사를 이렇게 올라갔죠. 신의사를 올라, 올라갔는데 자, 보면 지금 그 4차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절기법 여기 뭐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어이 절기법에 이야기하고 여러가지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 6차 때, 이제, 여기, 그,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이 아론이, 이제, 금송하지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고,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 성막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자, 8차 때, 돌판들 깎아서 올라오라 해서 하나님이 1 0명을 판에 기록했고, 지금, 이제, 1 0명에 대해서, 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제 그걸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횟수는 8회 정도 된다 물론 뭐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략 이런게 있었다 보시면 되고요 학자마다 횟수가 좀 다릅니다 자 보면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이견이 좀 있는데, 그, 이제 저희가 기존에 알던, 알던 것은, 숲꽃, 에담, 해서 이렇게, 바알, 수번, 이렇게 건서 바라, 엘림, 이런 통로도 신해산이 여기다, 신해산, 후랩산이 여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네. 있는데, 그, 지금 보면, 그 여기에서 40년을 헤맸다라는 건좀 이견이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숙꽃에 있고 자 지금 이제 말씀을 보면 에담 광야 끝에 광야의 끝 에담에 도달했다는 말이 있죠. 광야의 끝 에담에 도달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를 에담 광야로 보면 에담 그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광야의 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광야를 통과했을 때 그걸 끝이라고 하죠. 초반 입구를 끝이라고 하지는 않죠. 여기를 에담 광야로 하자면 아마 이즈음이 아닐까라고 어떤 학자들은 또 예측을 합니다. 여기가 에담이 아닐까. 그리고 여기에서 바이롯이 이즈음 아니고 여기가 아마 그 출애굽 홍해가 아닌가. 출애 그 홍해를 건넌. 홍해를 얻는 사건이 아닐까 하고, 여기를 이제 수루광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여기 신해산. 지금 현재 사우디아랍의 라우즈산이 신해산 정소가 아닐까라고 이제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디안 땅은 이쪽에 해당하거든요. 여기가 지금 사우디의 어떻게 보 북서부 쪽인데, 여기가 지금 미디안 땅이고, 신해산이 어디 있을까 보면 이제, 저희가 갈라디아서에, 좀 이따 좀 보겠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에 이제 보면은 저희가, 어 신해산이 갈라디아서 보면 아라비아에 있다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 4장 25절 한번 다 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한번 펴보십시오. 폈으면, 자. 펜을 가지고 한번 펜을 가지고 한번 줄을 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하고 어디 에 있다고 했어요? 신의 산이? 아라비아. 아라비아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아라비아에 있 광야는 굉장히 넓어요. 미디안 땅은 전통적으로 아라비아에, 아라비아에 있었고요. 었 그리고 이제 신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는 아라비아는 아닙니다. 시나이반 현재 신하이반단은 아라비아는 아, 아라비아는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의견도 굉장히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출애굽이 안 되는 여러분 대략 1500년 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500년 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자, 1월 15일 날6월절 지나고 이제 출발을 했죠. 출발을 해서 이제 한달 한 지나서 어디에 도착을 했죠? 신광야에 도착을 하죠. 신광야는 저희가 홍해를 건너서 수루광야에서 3일길을 가서 어디를 가죠? 마라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엘림 도착을 했고, 엘림에서 떠나서 어디에 도착한 거죠?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이때 이제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기 시작하신 거죠. 그 다음에 떠나서 출애국 후 3개월 만에 어디에 도착을 했죠? 신해산에 도착을 했죠. 신해산에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어 큰소리로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년 2월 20일 만에 신해산을 출발을 하죠.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해요? 가데스에 도착하죠. 네, 진 광야인데, 거기에서 미리암도 죽고 하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이 가난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열 명은 어, 믿음이 없는 보고를 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보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으로 이 이후로 38년 동안, 아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자, 40여 년이 다 돼서, 출교반이 40여 년다 돼서 모아평지에 도착하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설교 후에 이제 죽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길갈에 도착을, 이제 다음, 모세 다음 지도자죠. 여호수아가 길갈에 도착한 게 신명기, 어, 여우사소 4장 19절에 나오고 1월 14일이 6월절을 지켰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랑 다그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그 지금 길갈까지 간 모습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제 이후로 우리가 요단을 요단강을 도와해서 이제 열이고 아이 차례차례 점령해 나가죠 어, 주요 이슈사항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왜 40년이나 걸렸을까 그냥 가나안 가게 하시지 왜 40년이나 걸려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40년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하셨을까 보면 자민수기 14장 22절에 보니까 열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죠. <웃음> 예, 자 그러면 이 지금 이들의 이제 이동 경로를 보면 첫 번째 홍해를 신해산까지간걸 보면 바이롯이 홍해 앞이었죠. 홍해 앞이었고 거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진입 했고 마라 하면 뭐죠? 여러분 쓴물 하면 뭐요 쓴물. 쓴물 자, 추리. 마라 하면 쓴물. 쓴물 마라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쓴물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신광야를 거쳤죠 3개월 후에 소유가 됐는데 신광야에서 뭘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만나와 매출하기를 받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바이롯을 홍해를 앞에 둔바이롯을 홍해를 건너서 어디에 도착했죠? 수루광야에 도착했죠. 수루광야에서 3일길을 가서 마라에 도착해서 물이 없으니까 마라 쓴물이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단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라에서 엘림으로 갔고 출애굽한지 2개월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백성들이 먹게 됐죠. 그 다음에, 신광야를 거쳐 어디로 갔죠? 어디? 르비딤. 자, 르비딤에서 이제 또 물사건이 있죠. 물사건이 있고, 아말렛과의 전투가 있어서, 모세가 산에 올라와서 훌과 아론이 양파를 들어 올리면, 뭐죠? 이기고, 내려, 내려가면 지고 이런 신기한 일들이 있었던거죠. 얼마나 중보기도가 중요한지 저희가 볼수 있죠 자그 다음에 이제 신광야에 어, 신해산에서 가데스까지는 어, 다베라 이제 기브로드 핫다와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나오고 가데스에서 모아평질은 무리바 물과 모세 불순종 불뱀 시띠미 음행 반역 이런 것이 나오고 한 38년이 소요가 되죠. 자, 자, 이게 이제 대략, 여러분이 이 행로를 좀그 기억을 하세요. 이걸 좀 알아야 좀 성경이 재밌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면 전혀 이제 짐미가 없죠. 좀 그래서 이 지역들은 여러분이 좀 체킹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신명계 7장 6절에서 8절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 열조에서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선택을 하신 거죠. 자 보면 자이 부분은 예 여러분이 참고로 하고 읽고 넘어가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가지 재앙인데 열 가지 재앙인데 여러분이 지금 그 어떤 재앙이 있는지 몇 장에 나오는 7장부터 12장까지 열 가지 재앙이 나와요. 근데 이열 가지 재앙은 뭐하고 연관이 있죠? 애굽신들과 연관이 있고 애굽신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괴멸시켜버린거죠. 괴멸시켜버린거죠. 근데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신들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어디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금송아지 숭배 아피스를 지금 숭배한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야, 여호와 하나님을 엘로힘미 하나님을 자꾸 형성하려고 해제 뭘로? 금송아지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번성해신 이런 금송아지 신하고 자꾸 연관하려고 그러죠. 그건 지금 어디까지 내려와요? 월스트리트나 프랑크푸르트의 그 은행가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예, 송아지상이 있어요. 소, 소상이 있어요. 어쨌든. 소숭배가 지금까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뭐하고 연관? 돈숭배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셨을 때 현재 재판이에요. 그때도 신의 신들의 전쟁이었고 지금도 신들의 전쟁이에요. 자 다시 그 말씀하건데 이열 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의 신들을 제압해버렸는지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에는 생명이신 부타까지 부타까지 완전히 제압을 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세요. 어 그러니까 이이이 이, 이, 이, 뭐죠? 이 마귀들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쫓아 버리세요.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열 가지 재앙과 애굽의 징벌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신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엘로힘의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신이신 거예요. 그 누구도 여호와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료와 절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고요. 정말 이렇게 큰 기적과 기사를 주신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병 하나 못 고쳐주시겠어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로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사 하나님의 기적이, 기적이 이 시간 여러분이 모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자, 홍해에서 신해산까지 한번 쭉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필기를 해놓으세요. 어, 성경에 체크를 해놓으세요. 다시는 아마 여러분이 못 보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경로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외워버려야 돼요. 이렇게 라수, 애비 홍수, 신느 신해산 외우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보다 보면 외워져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람 람셋을 떠나 숲꽃에 이르렀고 숲꽃에서 광야의 끝인 에담에 이르렀죠. 람셋, 숲꽃 에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달하죠? 홍해 건너, 홍해 앞바다 비하이로스에 도착을 했죠. 비하이로스에 도착하니까 그 이제 뒤에는 이제 에굽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고 그때 이제 에굽 애굽이애굽 애국 군대가 지 이스라엘 백, 백선을 치지 못하는 하나님께도 가로막으셨고,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놓으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서, 물이 갈라졌던 거죠. 비아이로드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졌던 거고, 한순간에 갈라진 게아니에 밤새도록 갈라졌던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죠,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수루광야로 갔죠. 따라해봐 수루광야 수루광야. 수루강에로 갔죠? 네, 네. 수루강에로 갔고 3일길을 걸어서 수루강의 3일길 어디에 도착했어요? 마라. 마라에 도착을 했죠? 마라에 도착을 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다음 펴보세요. 22절부터 25절까지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예, 쓴물이 단물이됐죠뭘 던져서? 그렇죠? 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말 여러분 아픔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할지어다. 아멘. 쓴물도 단물도 단물로 도단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여러분 병 하나 못뭐 고치기시겠습니까? 다 예수님 여러분을 모두 치유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어디에 도착해요? 엘림에 도착하죠? 엘림에 도착해서 거기는 물샘이 12개 있고, 정료나무가 70주가 있다고 나와있죠. 자, 그 다음에 가보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엘림에서, 신광야에 도착해죠. 신광야에 도착해서, 이제, 배고프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시죠. 이제, 신광야에서 또 어디로 가죠? 그 다음에, 르비딘. 따라서 르비딩, 음, 르비딩. 예, 여기서 에 반석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죠그 다음에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죠 여호와 니시야 하나님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령들이 있다 여호와 니시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다음에 이제 천부장 50부장을 세우는 사건이 1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르비딤을 거쳐서 어디에 도착하죠? 신해산에 도착하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죠. 우리가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처음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했어요? 라암셋에서출발 아. 아. 했죠. 그 다음에 어디? 쑥꽃 그 다음에 광야의 끝인 어디? 네. 에담 그 네. 다음에 홍해 앞에 어디? 네. 비아이롯 네. 아, 그 다음에 어디? 홍해 네. 홍해에서 어디? 수. 수루광야 네. 수루광야에서 3일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죠. 마라에서 다음 어디? 엘림. 엘림에서 어디로 가죠? 신광야. 신광야에서 어디로 가죠? 르비딤. 르비딤에서 어디로 가죠? 신내산 그래서 자 어디? 자 다음 한번 정리해볼까요? 처음 라셋 예. 수꽃. 예. 에담 예. 비아이로. 예. 수루광야. 예. 마라. 예. 엘림, 신광야, 르비딤 신해산 예, 여기까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출애굽에서 2개월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고 3개월 만에 어, 신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라수, 에비, 홍수 뭐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율법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율법은 사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613개의 명령법과 365개의 금령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일부러 말을 이제 지었는데, 주로 어디에가 이제 많이 나오냐면, 이제, 신해산 율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 1절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신해선 율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모함율법은 어떻게 보면 신명기 전체거든요. 이 이제 좁게는 12장에도, 신명기 12장에도 16장 말씀이고 다음에 신명기 율법인데 신명기 28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보려면 어디로 봐야 보냐면 최고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레위기도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네 개를 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잘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보면 율법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 도덕법이고 시민법의 의식법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의식법은 우리가 소잡고 이런 제사들인 가 패했지만, 도덕법과 시민법은 예수님께서 산상수에 더 강화시키셨죠. 어우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의 그산상수말씀 굉장히 셉니다. 율법능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인간의음으로는 저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보면 이제 자 여러분 자그 이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열 가지 재앙이 어디에 주로 나오죠? 11장에 주로 11장까지, 구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나오죠. 출애굽기 6월절은 출애굽기 몇 장에 나와요? 체크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홍해를 걷는 건몇 장에 나와요? 14장에 나오죠. 모세와 미리아의 노래는 몇 장에 나와요? 15장에 나오죠. 오전혀 대답이 없네요. 루비딤의 아말렉과의 전투는 몇 장에 나와요? 응? 17장에 나오죠. 그다음에 언약 책이는몇 장에 나와요? 19장에 나오죠. 그다음에 십계명은 어디에서 몇 장에서 봤죠? 이건 또 어디에 나오죠? 신명기 5장에 또 나오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 어디에 나와요? 체력굽기 23장에 나오죠? 성막건축은 25장에 나오고 성막제도는 27장 제사장옷은 28장 금송아지 범죄는 몇 장에 나와요? 이꼭 아셔야 되는데 32장 다 체크해놓으세요 다음에, 3 3장에 모세의 장렬한 기도가 나오고, 40장에 성막, 이제 출굽원 2년 1월 1일과 만에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죠. 예. 자, 이걸 좀 주요 장들 체크를 해놓은데, 이제, 자, 1장을 여러분이 성경책을 딱 열어놓으세요. 열어놓으시고, 자 이제 고센땅에서 고역당하는 모세의 민족이 나오죠. 자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1장 12절을 펴시면 비동과 라암셋 건축하는 게 나오죠. 히브리인들이 거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는 15절에 보면 히브리어 산파들한테 남자, 남은 자남 제아들은 하수에 던지고 연을 살려라고 하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17절을 보면 그러나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외국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죠. 어떻게 보면 외국 왕이 권위자인데 하나님의 법에 반한 명령을 좀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거죠. 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태어나고 이 절에 보면 갈대 상자, 의 역청과 나무지로 만들어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어 우리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모세를 건졌고, 그 모세가 어떻게 되나 보고 이제 미리암이 쫓아가는데 미리암이 예 바로의 딸에게 자기 엄마, 이렇게 어 모세의 엄마를 어머니를 소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니까 돈안 드리고 자기 엄마가 이제 키우면서 그리고 애굽의 모든 고급 학문은 다 배웠다, 배우게 웠배 됐던 거죠 하나님의 그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돈 하나 안 드리시고 안 드리게 해서 모세를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배우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모세가 애국인을 살해하게 되고, 미디안 땅, 지금의 사우디아라비 아 땅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죠. 거기에서 미디안의 어떤 제사장인, 누구를 만나요? 22절에, 2장 22절,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 이드로를 만나죠. 이드로를 만나고, 십보라하고 결혼하게 되죠. 그래, 누구를 낳습니까? 22절에. 게르솜을 낳죠? 게르솜이 무슨 뜻이에요, 이름이? 타국에서 계기됐다는 뜻이죠? 타국에서 계기됐다는 뜻이고,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모세의 혈육관계를 보면, 모세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아, 아무람이죠. 어머니는 요게베시죠. 모세의 형 이름은? 아론? 누나 이름은 미리암 예, 시험, 성경에서 공부 제일 잘한 사람 이름이 누구죠? 미리암이죠. 미리암. 미리 알아보라는 거예요. 다음에 성경에서 수학을 제일 못하는 사람 이름이 모세죠. 모세. 아무것도 모세. 모세. <웃음>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3장에서, 그 다음에 3장에서 그호랩산에서 누구를 만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14, 3장 1 4절 한번 줄을 쳐놓으세요. 여우와의 이름이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3장 14절에 좀 줄을 쳐놓으세요.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임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뭐가 여호와가 네여좀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의 세가지 질문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죠. 사장 1절에 뭐가 어떻게 변해요? 지팡이와 뱀으로 변하죠.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옷에 집어넣으면 문둥병이 사라지고 하죠. 10절에 이제 모세가 본래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뭐냐면 40년간 바보가 된 거겠죠. 그 40년간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40세에 모세는 애국을 탈출해서 미디안으로 갔고 미디안에서 40년간을 보냈죠. 거기에서 아주 40년간 깡촌 시골에 있었으니 모든 걸다 잊어먹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둔하다고 하니까 14절에 보면 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시겠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할례를 그 아들 아들을 할례 안에서 모세가 죽을 뻔했는데 시보라가 할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남편을 피난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5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아주 고역을 이제 치르게 되는 거죠. 자, 보면 6장부터 보면 여러분 뭐죠? 5장부터 이제 요새 그 이제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데 보세요. 바로한테 몇번 우리를 보내달라고, 애국, 애국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몇번 이야기 했죠? 일곱 번 바로한테 지금 공고를 했는데, 공고를 했죠? 바로는 몇번 타협안을 내놨죠? 네번 타협안. 근데 모세가 타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 그, 이제 바로를 사단이라고, 막이라고 상징을 한다면, 우리가 마귀와는 절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말 기독교는 독선적일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네번 타협안을 제시했지만은 어 모세는 거절을 했죠. 자, 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7장부터 10가지 재앙이 12장까지 시작이 되죠.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고, 자, 장자가 죽은 후에야 이제 바로가 나가라고 하죠. 나가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제 이 6월절은 굉장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굉장히 매칭이 되어 있죠. 그 6월 절 어린 양의 피,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영이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이 시간 예수의 피로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백성은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요. 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백성들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인 셈인 거죠.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의 형벌이 우리를 피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을 펴보겠습니다. 이브리스 9장 22절을 펴고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다나니 피흘림이 없은 즉사함이 없는 예, 이라 예이 말은 이때는 구약 때는 누가 어떤 것이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피흘림을 대신하셨죠. 그러나 이건 매년 우리가 드려야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흘리셨죠. 그쵸?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신 거죠. 아멘, 아멘. 자그 다음에 이제 자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12장 37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7절 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음 셋을 떠나 수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이 6 0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략 한 2, 300만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만에, 430년 만에 추울 애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오죠. 이제 에담의 이제 광약길 홍해의 이제 광약길인데 이제 광야의 끝에 에담제 도착, 도착하게 되는 거죠. 자 1절에 지금 13장 2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7절에, 이제, 17절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외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어, 블레셋 길로는 가지하게, 못 가게 하신 거죠. 자, 19절에 요셉의 해골을 가져갔고, 21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거죠. 자,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 라음셋에서 출발해서 수꽃과제하고 광야의 끝에는 에담까지 왔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을 하죠? 자, 14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바알 수번 맞은편 바하이로 세 장을, 장막을 친 거죠. 근데 누가 지금 추격을 해와요? 7절에 보면, 14장 7절에 보면 누가 추격해왔어요? 바로의 군사들 추격해왔죠. 자, 13절에 보면, 13절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예굽사람은 영원히 다시 못이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우심을 또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는지 그들이 보게 된 거죠 13절에 보면 이제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내미니까 이제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고 애굽에 이제 추격이 왔던 병거와 애굽 군사들은 홍해의 수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이게 뭐예요? 지금 성령이 임해서 지금,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 애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애원의 주 내용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회, 회개를 하고 구원을 얻었을 때 대부분 어떤 기도를 하죠?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찬양하는 노래를 하듯이 이 시대에 1500년 전에 모세와 미리암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갔죠? 22절에 보면 수루광야로 갔죠. 수루광야에서 사흘길을 지나 어디로 도착을 했어요? 마라에 도착했죠. 마라에 도착해서 나뭇간지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죠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디로 갔죠 엘림으로 갔죠 그리고 물샘 12개와 정료7 0루가 있었다는게 나오죠 27절 27절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개와 종료나무 이런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어디에서 처음 출발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쑥코다 적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광야의 끝에는 어디에 도착했죠? 에담 그 다음에 비하이로스에 도착했고 홍해를 건너서 수르광에 도착했죠? 그 다음에 어디? 마라 그 다음에 엘린 다시 한번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람 람셋. 람셋. 그 다음에 수코, 수코. 그 다음에 에담, 에담. 그 다음에 아, 비하이로스에 도착했죠. 그 다음에 스루광야그 다음에 마라 그 다음에 엘림 그 다음에 신광야 그 다음 어디 리비딤, 그 다음 어디? 신해산, 예, 신해광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것만 오늘 외우셔도 돼요. 람셋, 그 다음에 어디? 수꽃그 다음에 어디? 에담, 그 다음에 비하이로, 그 다음에 수루광야, 홍해 맞습니다. 홍해, 수루광야, 그 다음에 어디? 마라, 그 다음에 어디? 엘림, 그 다음에 어디? 신광야 그 다음에 어디? 르비딤, 그 다음에 신의 산. 예. 완전히 암기가 되셨죠? <웃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르비딤에 가서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뭐가 나오죠?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남, 어떤 일이 벌어져요? 16장을 한번 펴보시면요. 16장에 16장을 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엘림을 떠라 신광야에 가죠. 신광야에 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먹게 되죠.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3절을 좀 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이제 식사, 그 식사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열에게는 매출라기가 와서 진해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주위에 있었다니 뭘 하나님께 주셨어요? 매출라기를 주셨죠? 그럼 18절을 보겠습니다. 아,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은 것이 가는 것이 있는 이게 뭐예요? 만나죠. 만나 예, 13, 14절에 매출라기가 만나라는 게 주셨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한 사람이 한 오멜씩 이제 가져가라고 16절에 나오죠.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고, 가져가고, 22절에는 6일째는 이제, 7일째가 안식일이니까, 갑절로 가져가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광야을 지나 어디로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장에? 르비딤으로 가죠? 르비딤으로 가서 이제 17장 8절에 보면, 자, 8절에 뭐가 나오죠? 아말렉과 또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1절에는 17장 1절에 르비드메에서 물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해서 물이 나오고 이제 8절에는 아말렉과 전투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산 꼭대기에서 실제 전투는 여우수아가 하지만 실제 영적인 전투는 누가 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후리한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 지금, 이, 아말렉의 영들과 이제, 그, 모세가 지금 싸운 거죠. 영적으로 전투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그, 이드로가 이제, 미디언 제사장인 이드로가 와서, 그, 이드로가 제안을 하죠. 너 너무 힘드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재판하게 해라. 이렇게 좀. 그, 니네 수고를 좀 덜어라, 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죠. 그이 말을 모세가 잘 따라서 하죠. 자, 19장을, 19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신의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자, 4절로 6절에 보면, 이제, 모세의 1차 등장이다. 7절로 12, 15절에 보면, 19장이네, 19, 19장. 7절로 15절은 2차 등장이다. 16절로 25절은, 음, 3차 등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0장에 가면 10개명이 나오는데 10개명 여러분 다 외우고 계세요? 모세 네, 이제 4차 등장이라고 하는데 1 0명기 5장에 나오는데 자, 10개명 외우시는 거 한번 외워볼까요? 첫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이 위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죠? 따라해보세요 그냥 제가 간단히 요하해간걸 말해. 나외 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나의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여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라.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은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이렇게 열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보면 먼저 종에 관한 법이 나와요. 2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21장 2절 시작 내가, 내가 히브리 종을 하나요.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받,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사실은 뭐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는데 6년 동안 열심히 섬기고 일곱째에는 여러분 자신의 기업을 가지려고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이게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부터 17절까지 사용법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잘 아셔야 될게 15절에 보면 15절을 한번 읽어볼거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치시면 안 돼요. 예, 모두 회개합시다. 이런,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어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16절은 뭐죠?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소에 도든지 그는 반드시 죽을지다. 6에는 사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자기...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웃음> 무섭죠, 여러분? 한 번도 이거 읽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 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냐 해가지고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도 많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23절을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거예요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자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 보면 22장이 어떤 게 나오죠? 예, 배상에 관한 법들이 자세히 나오죠. 다음에 이제 보면 그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제 어떤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웃을 모살하는 자, 사람을 유괴하거나 팔거나 소화해둔 자, 짐승과 행음하는 자, 이거 다사형요 그러니까 수간. 수간하는 자다 지금 사형하라고, 사형에 처하라고 하고, 예, 무섭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23장은 지금 이제 3대 절기가 나오죠? 어떤 게 나와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나오는데, 자, 무교절은 6월자로 연관이 많죠. 그 다음에, 맥추절은 이제 씹뿌리고 거둘 때죠. 또 이건 오순절, 칠일자와 연관이 많고, 수장절은 우리가 그, 이제, 곡식을 저장하고, 이제, 장막절과 연관이 많죠. 다, 장막절이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러분이 이제, 23장의 재판법이죠. 사실. 23장의 재판법인데 여기 이제 22장에 보면 여러분 22장 18절을 보세요. 22장 18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둘지 말라 점치는 건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형입니다. 사형 1 9절 읽겠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수관하는 자는 예, 사형입니다. 사형. 그 외에 이제 나오는데요. 여호와 외에 20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라고. 너는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지하지 말며 그들을 학제하지 말라고 하죠. 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고 하시죠. 자, 그 다음에 23장에 보면. 자2절이 2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뭐죠? 다른 사람이 다 악을 행하니까 자기까지 악을 행했다는 건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악을 행한다고 자기까지 악을 행하면 안 돼요 가난한 자라고 다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을안 돼요 우리가 옳고 그러면 분명하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뇌물을 절대 받지 말라고 하시죠. 자, 23장 10절에, 그, 보면은, 여섯세 동안은 땅에 파종하고 수상거리고, 일곱째에는 그냥 묵히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가지 절기를 이야기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왕벌을 먼저 보내서, 가난족속을 치시겠다고, 23장 하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24장에 가면 여러분 이제 이제 70장로 그두언약책이 이제 피와 떡으로 나오는데 자자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시내산의 사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면 1절에서 24장 1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신다.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고 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한다고 이야기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오고 언약의 피로 이제 세우게 되, 되는 거죠. 이 피는 그리스도의 보혜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부터 18절은 6차 등장이 나오는데 자 올라가서 이제 하나, 모세가 여기 며칠 동안 머물죠? 40주야를 이제 산에 있게 되는 거죠? 자, 25장은 이제 성막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자, 28장은 이제 성막 본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하는데, 사실 성막이 영어로 먼저 터버너클이죠? 하는 상막을 본떠서 이제 이야기 하게 되는 거죠? 괴와 뭐, 속죄소 그룹, 자뭐 여러 가지 상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막에 대해서 25장, 26장은 지금 성막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그림을 봤는데 자 회막문을 통과하면 뭐가 보이죠? 이제 성막들이 있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권재산 앞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앞에 이제 성소가 있죠. 이제, 그 다음에 거기 성소 안에 진설병산 분양단 등장대가 있고, 휘장이 있고, 휘장, 그, 가면 이제 지성소가 나오죠. 휘장을 지나서 거기에 증거계가 있고, 증거계 위에 이제 그룹들이 증거계를 덮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8장은 제사장의 옷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옷이 나오고, 29장은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3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0장은 지금 분양당과 속전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고요. 자 1절에 30장 1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이제 분양단을 만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30장 1절을 보면 자그 다음에 8절은 물두멍은 뭘로 만들죠? 로으로 만들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1 1절 같이 보겠습니다. 30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혈을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속전을 드리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고요. 25절에 이제 관유가 나오죠. 자, 관유는 이제 회막 증거의 모든 기구에 바르게 되고 지성물로 구별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1장으로 넘어갈게요. 31장. 31장을 보면 이제 직공들이 나오죠. 누구누가 나오죠? 31장이 중요한 인물이. 31장 2절에 보면 누구죠? 부살렐이 나오죠. 2절에 부살렐 줄을 쳐나요. 6절에 누가 나오죠? 오홀리압이 나오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은, 부, 부살레는 보석나무 다듬는 그런 일을 하고, 올리압은 이제 청자, 홍실, 순원일, 제사장, 옷, 관유, 이런 일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안식일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안식일을 병마하는자는하니께 끊어버리겠다고 얘기하죠. 보통 현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주일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하는 가 깊게 교제하고 육신을 쉬는 일로 보내세요. 현업은 좀 중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2장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가 6차 등장해서 4 0을또안 내려오니까 그이 백성들의 권유에 못 이겨서 아론이 뭘 만들죠? <웃음>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게 그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질로 이렇게 대체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2장 9절에 스티프넷 그러니까 목이 고등백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레이자손이 이제 3천명 가량을 이제 죽이게 되죠. 자 그래서 30절, 35절 이상 모, 모세가 일곱 번 이제 신해산을 올라가게 되고 32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 3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32장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보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간절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게 되시는 거죠. 자, 3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임시 해막을그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고 1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죠. 아마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 같아요. 여호수아가 자.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34장으로 가면 이제 둘째 돌판을 내려 주시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시고 옷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하죠. 35장에 이제 성막 재료들, 안식일 규례 안식일 규정들이 나오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35장, 35장에 이제 보면 안식일 규례들이 나오는데, 자, 그 3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예, 굉장히 엄한 말씀을 하셨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드릴 것들과 자원나에 드릴 예물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자 이식, 35장 29절을 좀 말씀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비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 자원해 드릴 예물이라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자원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6장부터는 성막 착공을 하죠. 그 다음에 37장 성막 기고 38장에 제단 물두멍 뜰. 39장, 제사장 옷, 40장에 뭐가 나오죠? 이제 성막 봉헌을 하죠. 4 0장 한번 같이 볼까요? 40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0장 한번 펴보세요. 자, 보면, 저희가 40장, 자,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자자 자,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또증거계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괴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계 앞에 두고 성막문 앞 휘장을 달고 또번제단을 회막의 성악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뜰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위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재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성막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 글을, 이 말씀을 읽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7절에 보면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리냐, 여호께서 모세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됐고, 자, 우리가 34절을, 34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와의 호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해서 마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아마 지리를 좀 알면 지리를 좀 알고 나면 쉬울 텐데 오늘 출애굽 경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을 했죠? 어디? 라암셋. 어, 라암셋에서 어디로 갔죠? 숲곳으로 갔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광야끝. 에담으로 갔죠. 에담. 애담. 에담에 사나이께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비하이로스로 갔죠. 비하이로. 딸의 비하이로. 비하이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갔죠? 수루광야로 갔죠. 수루야에서 삼일길을 걸어 어디로 갔죠? 마라. 마라. 마라는 쓴물이죠. 예, 나무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마라에서 엘림으로 갔죠. 엘림에서 어디로 갔죠? 신광야로 갔죠. 신광야에서 어디로 갔죠? 르미데미에서 반석 두 번에서 물이 나왔고 다음에 아말렛과 전투를 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신해산으로 갔고 신해산에서 뭘 받았죠? 율법을 받았죠. 시계명을 예, 받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에 어디에서 출발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렀죠? 수꽃그 다음에 에담 그 다음에 비아이론그 다음에 홍해, 음. 그 다음에 수루광야, 음. 그 다음에 어디? 음. 라, 마라, 음. 그 다음에 엘림, 음. 그 다음에 신광야, 음. 그 다음에 르비딤, 음. 그 다음에 신해산. 음.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암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배우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